안녕하세요. 전자일개미 입니다. 네, 어,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 이고요. 600각 포세린 타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어, 한발 재단을 할때 어, 그러니까 타일 재단을 할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어. 지금 몰딩 같은 경우가 다 돌려져 있고 그 다음에 필름 봉사도 다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정밀하게 재단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어,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오차 범위 내에 정밀하게 시공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어, 한 5cm나 한뭐 10cm도 괜찮아요. 그 정도의 타일 사이즈를 이제 재단을 해서 어, 준비를 해주시고,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기준을 점을 잡아서 그대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 자기만의 영점이 확실하게 잡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사인펜으로 체크된 그런 부분을 어, 그라인딩으로 할때 먹고 자를 것인지 아니면은 남겨두고 재단을 그라인딩을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예, 네. 그거를 저는 영점 체크라고 할게요 해서 똑같은 음, 기준대에 표시를 정확하게 해주고 이렇게 직각 같은 경우에 타일 사이즈가 너무나도 정확하다 보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줄눈 간격을 포함을 해서 그라인딩을 해서 먹고 자를 거를 계산을 하고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금을 글 때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고 네 타일 사이즈만큼 정확하게 빌에 대해서 어 표시가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게 재단이 됩니다 예 지금 저 까만 부분은 어, 먹고 자를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남겨두고 자를 것인지 그거는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음 몰딩이 저렇게 어, 꺾여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상황을 보고 재단을 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라인딩을 자 제일 처음으로 예, 필요 없이 길게 재단되어야 하는 부분들은 가차 없이 커터로 재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라인더로 보다 정밀하게 저는 그라인딩을 하는데 선을 먹고 자르지 않아요 선을 남겨두고 자르는 그라인딩을 합니다 이렇게 저는 훈련을 해서 그러니까 연습을 해서 이렇게 영점이 잡혀져 있는 상태이고요 자 제가 이렇게 재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진 부분, 코너 이런 부분들은 다 그라인딩을 하고 길게 썰리는 부분은 라운드가 되어있게 재단이 되지 않는 이상은 커터로 재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다 깔끔하고 정확하게 재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뭐 제가 뭐 잘해서 그런게 아니고 어, 해외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재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 연습하다 보니까 이 방법이 어, 좀더 정밀하게 재단을 할수 있는 방법이 되더라구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재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요 부분 자 요렇게 된 부분을 그냥 일자로 자를 것인지 아니면 다 살려서 자르게 될 것인지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까 조금 전에 조금 전에 두껍게 이제 체크를 했던 부분입니다. 저는 다 살려줬어요. 예. 어 그리고 이런 부분 일직선으로 보이지만 예 사실은 이렇게 라운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리콘 마감으로 할 건지 아니면 그냥 매지 마감으로 할 건지 정확하게 얘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네, 오차 없이 재단을 해주는 것이 네, 맞습니다. 그만큼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은 네,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어, 타일 오차 없이 그리고 정밀하게 재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음,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어, 좋아요, 구독하기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